출애국기 2장 읽어볼게요. 1절 내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내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때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이강가갈때 사이에 두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꺼낼 때에 그가 갈때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저을 먹이게 하리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지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되었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